아 그래도 찢지도 안 줘요 그도 맛있겠다 사지한다역기사지 안녕 얘들아 반가워 예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차에서 시작을 하죠 네네 왜 차에서 시작할까요 오늘은 뭐 하는 날 여행 가는 날 그렇게 안 신나 빨리 신난 차가세요 빨리 하나둘셋 야트립트립트립트립트 맞아요 차가 틀려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저희? 오늘은 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웃음> 일단 차로 갑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네. 지금 좌 우회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너무 무서워 <웃음> 가시 어디로 가시는 거죠? 어디로 가시는 거죠? 왜? 왜? 왜? 참고와 참고 참고 왜? 사실 제가 먹고 싶어요 아아 <웃음> 아. 케이 야야 이마 까졌어 사랑해 나도 <웃음> 이모 이모 는거 괜찮은? 탈모라서 아,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오늘 첫 번째 코스가 뭐죠? 캠피디? 저베어스 타운이요. 베어스 타운. 베어스 타운은 상베어스? 먹이 타로 갈 거예요? 테베로 갈 거예요. 점심 언제 먹어요? 거기? 밥부터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가시죠 여러분.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근데 벌써부터 차가 막히는 건 기분 탓인가요? 형님? 네, 기분 탓입니다. 어. 저기 카메라 보고 계세요? 잘 찍혀요 프로에요 저사랑해 싫어요 저는 어? 정말 안해 어? 두번 어? 다시 사랑하 해. 세번 어... 할거예요 어? 아! 찌찌도 만져요 내도맛있다 어, 맛있다 역지사지 한다? 만져봐 <웃음> 역지! 역지 샀지! <웃음> 역지 사지 <웃음> <역지> 샀지 역지 샀지 셀스쿠다 그니까 러 꺼봐서 여기 있는데 발레 <웃음> 너 아니? 나 아니야 나도 아니야 나도 아니야 그럼 누굴까? 알이로 하자. 알이로 오케이, 내가 바퀴벌레 그래, 할게. 그래, 아, 그래 그래. 와, 신나네. 거의, 아, 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얼레디, 얼레디. 거기 탈생각에 지금 흥분돼요. 아, 흥분돼요? 네. 흥분된 기념으로 버기로 하면 이행시면 갈까요요? 주주부터. 네, 버기 이행시. 네, 버. 버리지 마세요. 어? 버리지 마세요. 기. 기. 기도 할게요. 오. 토판질. 아, 타닥. 아, <웃음> 유진님. 네. 유진님이 살릴 거로 믿습니다. 참 아따. 배고파요. 자 버. 버거킹. 키. 기부미. 아. <웃음> 그 눈물 버거킹. 자 정훈이. 네. 버. 버벅! 나 네. 버벅대지 말고. 키. 기차표 사세요. 당장 떠나세요 여러분. 예. 네. 대박. 대박. 예 버기 버기. 자 여러분 너는 누나. 여러분 어디세요? 일 번, 이 번, 삼 번. 자 앉으세요. 끝, 끝자리 앉으세요. 자 하나. 하나, 둘, 다 앉으시라고요. 칙칙폭포칙 폭폭 병아리, 강아지, 멍멍 어, 어. 어. 여우, 여우, <웃음> 코끼리, <웃음> 어 나무늘보. 아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아 우리 열정을 테스트하기 위해 네. 마지막에 온 사람이 네. 커피 속에. 야가 फ ै들 들어. 요야 커피 안살 거예요. 내 의지로 한게 아니니까. 커피 사 주세요. 어, 지금안 되고 왔는데? 커피. 커피 안 돼요. 커피는 제가 내기 줬으니까 커피 좀사주세요 예? <웃음> 네, 내 소리야. <웃음> 설레요. 설레. 설레. 화면이 바뀌었더니 헬멧을 하고 계세요. 버기를 타거든요. 거기 버기 아시죠? 버기. 원피스 광대 버기 말고요. 시청자 마음을 읽었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세박수를 보실 거고요 오, 오, 오. 오 좋아요, 좋아요. 지금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 어+ 좋아 어+ 어+ 어+ 어+ 어+ 어+ 요 어+ 어+ 어+ 있 어+ 요 어+ 어+ 어+ 어+ 어+ 면 어+ 어+ 어+ 어+ 어+ 어+ 오, 어+ 어+ 어+ 어+ 어+ 오, 어+ 어+ 오, 어+ 어+ 어+ 어+ 아니라 카메라를 들고 아. 오자마자 약간 내태그 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웃음> 딱지 내 딱지 내 딱지 야간려도망가 고생하셨어요 아 너무 아 너무 잘잘 잘 해가지고 오늘 그래요? 근데 네. 땀이 지금 송글송글 외출거것 같은데? 네. 덥네요. <웃음> 어, 우리는 커터같가 유진 쟤도 데이트 완료. 완료. 어, 보기장. 아 보기 짱. 아 보기 장 다들 재밌게 타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나도 되게 안전 운전 <웃음> 하시던데. 저요? 저저 타이어 다박았는데. 맞아요? 저 타이어 다박은 거어지럽히된거같어요 맞아요. 자 이제 전망을 가져봅시다. 네, 어땠어요 여러분?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 그러니까. 저는 특히 그 유진이랑 같이 탔는데 유진이의 그런 그 야생마적인 되게 어, 달리는. 반만모고 달리는 그래서 뭐 코너링에서 약간 뭐 실수가 있었겠지만 아무리 어떻습니까? 예, 임유진과 같이 동생을 하는데 부럽다 예, 유진이 않아서 그러니까요 예, 수많은 남자분들의 예, 그리고 또 수많은 또 여성분들의 상대를 받으면서 정훈이가 자꾸 저한테 앵겨요 오빠 하려고 하고? 응 제가 앵겼나요네 좋은 거 아니에요 저 한쪽으로 손잡이 잡고 계셨던 거못 봤어요? 안앵기려고아네큰 난기 있어요 네, 왜요? 여행이 재미있거든요 네피곤합 아 어? 너무 더워 지금 좀 자도 되나요? 뭐 피곤하게 나오 그리고 원래 이렇게 여행 가고 차에서 자다가 다시 깨서 놀고 이래야 되잖아요 난.. 난요 <웃음> 그니까 러그 제가 미안해요 네 그거는 뭐 유감 <웃음> 그... 원래 이거 여행할 때 운전낸 딸의 수고를 꼭 예? 걸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 나, 맞아요. 그... 아, 난 조수가 자는 이유가 있어요 뭐요, 원래 이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좀 신나고 내가 아는 노래 같이 부르면서 따라하면서 음. 춤추면서 가야 되는데 시... 아. 뮤지컬 노래만 틀고 내가 모르는 노래만 틀어서 솔직히 재미가 없고 재밌는데? 봐요. 지금 뮤지컬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모르는, 모르는 노래라는 거죠. 신이 안 난다는 거죠. 옆에서 오노노노노 이랬는데 거기가 어떻게 막 둥칭 둥칭 둥칭 약간 드라이브는 둥칭 둥칭 둥칭 둥칭 하는 거해야되잖아요 그건 야, 맞아요. 아니야. 드라이브는 우아하게 하는 거야. 아 그러면 우아하게 하세 저도 우아하게 잘게요. 당신 원래 아, 뮤지컬으로안 당연히 안 우아하게 안 자요, 너는. 저 우아해요. 백조요 백조야?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안해서 백조겠지 형연나 형은 욕 안한다고 유진이는 절대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웃음> 맞아요 맞아 무조건 툭 치면 욕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웃음>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방법이 <유조이> 준비됐나요? <웃음>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갈비에다가 이제 그그그그그 그, 그, 그, 그, 그, 그 뭐야 냉면 시켜가지고 말아가지고 <웃음> 그리고, <웃음> 그리고 유진이 입에다가 아 하고 주는 척 하면서 나한테 먹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썸피디님 바로 드리고 <웃음> <웃음> 어때요? 야, 결론은 나는 안 먹는구나 난먹는수 <웃음> 만족 유진아 <웃음> 어? 왜? 최이는어뭘 넣어요? 제 혀요 <웃음> 제 혀의 식감과 같은 갈비요 <웃음> <웃음> 야 수수판이라 애쓴다 원래 응? 애쓰지도 않았어요 사실 자 <웃음> 아, 빨리 가자 밥 먹으러 유진이 잘 굽네? 아, 야, 유진이 먹여주는거야? 네오 네, 아. 올람쌈 맛있겠다 아. 만두야? 만두? 만두를 와. 만들었어요 갈비만두에요 맛있다 근데 너무 그니까 유진이가 너무 잘 구워져가지고 와. 아 미치겠네 진짜 이게 이동갈비래 이동갈비? 네 갈비집 이동하고 있잖아 지금 저거 준비했다. 야 웃어줘야지. 아, 그 비웃는 거 아니야? 하나 둘! 너나 뽀뽀한다. 갈갈 뽀뽀. 갈비 뽀뽀 가기지 갈비 뽀뽀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웃음> 아 갈비 뽀뽀? <웃음> 아 이제 슬슬 배가 부르구만. 먹희 타고 밥먹는게 딱이지. 어. 이제 공원 가나요? 공원 그래서 려밥 먹으면 제가 소화시켜야죠. 미쳤다 갈까? 응. 음, 어. 안데 <웃음> 뭐가 뭐가 뭐가? 실고 아요 맞아요 왜 공원에서 쉬러 간다는 소리는데우 어? 여기서 준다는 말인 줄 알았어 어? 아 여기서 준다는 말인 줄알았 아... 나는 카페, 카페. 난, 난 그냥 공원 공원 야야야야 배야 이거 다 먹잖아 뭐? 아이 진짜 칠칠 못해 진짜 칠칠? 참 칠칠 사십구 아 <웃음> 다행이다 진짜 둘셋다 멈췄어 역가엿은 고난이었다 맞지? 지즈? <웃음> 49! 36! 36! 88! 94! 아 시X아 10... 잘하다 81! 오, 다행이다! 네. <웃음> 아니 형 진짜... 그 뭐야... 졸업운전는 하나 안 되니까... 쉬다... 쉬다 그죠? 아, 나는 정훈이 랑한테 불러줄게! 난 지즈아 화이팅! 뭐가 화이팅하 우리 치러가는데? 어 그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둘이게 화이팅하라고 뭐가! 아, 네, 화이팅. 정훈아! 너 입맛을 여긴... 다셔? 왜 입맛을 가지냐고. 유진 어? 유도 하지 마요. 유진이 <웃음> 너무 사랑스럽다. 지금. 왜 강요해? 유진 이 어때? 유진이요? 네. 빨리 저옷 벗고 살림력 하고 싶다. <웃음> 옷다 벗고 이걸로 하나씩 가리고. 좋아 좋아. 야 얘도 이제 올랐어. 야 그래 그래. 야 정훈이 아니 정훈이가 이런 거잘 잘하고 좋아해. 오 바이킹 있네. <웃음> 우리 네 명이 사귀어요, 네, 네. 네 명이 렇게 어, 이렇게 네명다 자연해? 네, 다 자연해 서로 캐잖아요 응, 응 하자죠, 하자죠. 아니, 괜찮아요, 서로 다한 네. 네. 괜찮아 서로 다한 사이예요 괜찮아요 뭐 사이사이요 게가끔